부담이, 이게 좀더 부담이 돼야 됩니다 자이항 정리란 이 항이 두 개짜리에 대한 정리야 네. 예를 들 이런 거야 a 더하기 b의 n제곱에 대한 정리거든 네. 맞니? 그러니까 이런 거생각 해봐 우리가 a 플러스 b의 세 제곱을 한다는 거는 a만 세개 꺼낸 항이 있을 수 있고 a가 두개 b가 하나 꺼내지항 a 하나 b 두개 꺼내진 항 b가 세개 꺼내진 항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서로 다른 두개 중에 A를 몇개꺼내냐 이거잖아. 그러니까 기준을 좀 잡아보는 건데 얘는 B를 꺼냈어, 안 꺼냈어, 안 꺼냈어. 근데 A 플러스 B라는 게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세개 있는데 그 중에 B를 꺼내지 않았으니까 세개 중에 B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얘는 B에다 맞추면 세개 중에 B를 몇개 꺼냈습니까? 한 개. 여기는 세개 중에 B를 몇개 꺼냈습니까? 3개 중에 3개 꺼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써보면 AN제곱 더하기 N개 중에 B를 한개 꺼내고 A에 N-1제곱 B는 이렇게 되겠죠. B를 두개 꺼내면 A는 한개더 줄이고 B는 두개 꺼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건데 R개를 꺼내면 A는 N-R개를 꺼내고 B는 R개를 꺼내야 되고 쭉쭉쭉 맨 마지막은 n c n 에 B의 N제곱으로 마무리되겠죠. 네. 그럼 이게 지금 규칙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 NCR에서, 잠깐만요. 맨 앞에도요. 내가 그래면 B는 안 꺼냈으니까 NC0이 붙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얘를 규칙적으로 더하는 거다 보니까, 나는 이 NCR에 A의 N-R제곱에 B의 R제곱이라는 여기에, R 대신 0부터 N까지 집어 넣은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시그마, n은 어디서부터? 0부터 r까지 rn 이 녀석을 이항정리라 하고 이때 이 뒤에 붙어있는 이 녀석이 일반항이잖아요 시그마 뒤에 붙은게 이항정리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얘는 언제 사용하냐? 특정항의 개수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써있죠? 네어 불필요한 건안 보셔도 됩니다 이건 2번 3번 4번 안 봐요 다항정리안 봅니다 됐니?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음.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를 네. 이항정리 이용러에 전개하시오 A 혼자 4개 그치? 네. 근데 뒤에 거 B에다 맞출 거니까 4C0에 네. A 4제곱 4C1에 a 세제곱 B 4C2에 a 제곱 b 제곱, 4c3에 ab 세 제곱, 4c4에 b 네 제곱. 그러면 a 네 제곱 플러스 6, 아, 4a 세 제곱 b 플러스 6a 제곱 b 제곱 플러스 4ab 세 제곱 플러스 b 네제곱. 네 제곱. 가리.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걸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온다고요. 보면 x의 계수거든. 어떻게 꺼내야 x라는 항이 나올까? 얘한 개? 그럼 얘 4개인데? 네 분모에 x 3제곱이 네, 생기겠지? 네.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많이 꺼내야 되잖아. 지금 개수상. 네. 얘 3개, 얘 2개 꺼내보면 x 3제곱 곱하기 x 제곱분의 뭐 이렇게 제곱 하고 니까 x 1 맞지? 네. 그러니까 뒤에 걸 기준으로 나는 5개 중에 2개를 꺼낼 거야. 그럼 앞에 있는 x는 3개 얘는 몇개 꺼내겠다고? 2개. 네. 그러면 얘가 10 곱하기 4x 40 되는 거야. 벤 네. 얘는 x제곱이야 얘는 x에 영향 안 주고 얘만 x에 영향을 주지 그럼 뒤에 거몇개 꺼내라는 얘기야 두개 꺼내라는 얘기잖아 그럼 앞에 있는 1은 3개 꺼내고 3x는 몇개 꺼내야 돼? 두개10 곱하기 9x제곱 얘 일반항을 구하시오 7개 중에 몇개 꺼내는지 몰라 얘를 7빼이알개 꺼내고 맞냐? 네. 마이너스 2b는 알게 꺼낸다. 일반한 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세제곱이야. 그럼 생각해보자. 얘는 그냥 멀쩡하잖아. 그럼 얘를 만들면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얘랑 누가 곱해져야 3차랑 나와? 2차. 그럼 2차 문토 만들자. 얘두개 꺼내고 이게 두 개지? 네. 두 개. 2개. 3x를 두개 꺼내고 2도 두개 꺼낸 거랑 x를 곱할 겁니다. 더하기. 얘는 누구랑 3차지? 4개 중에 뒤에 거 하나 꺼내니까 3X를 3개 꺼내고 2는 하나만 꺼내고 뒤에 얘랑 곱해지겠죠. 그래서 6 곱하기 9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27 곱하기 4. 계산하시면 답 나올 겁니다. 얘가 24 곱하기 9니까 너희 뭐 내가 계산하면 답 나온다 그래도 계산 안할 거잖아. 6, 2, 1. 얘는 108. 432 648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실제 수능 문제죠 넥스트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될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좀 복잡하고 더럽지만 오케이? 해보시면 돼요 이거 3개짜리 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거에서 이거는 안했으면 좋겠어 이거랑 이거랑 이런거 좀 더러운거 안했으면 좋겠어 13번 이건 안해요 다항이에요 한 세개짜리 이상은 안해요 이건 속어 이건 나중에 실력 좀 쌓이면 풀어보시고 괜찮네 자그리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우리 이 대표적인 요식 내가 요걸 떼서 가져갈거야 뒤로 요 녀석을 네. 자 요렇게 들어왔잖아 얘가 여기에 네. 내가 이런식으로 바꿔보는거야 1 플러스 x의 n제곱이라는 식으로 바꿀 꿔 거야 그러면 a 대신 1 들어갔고 x 대신 b 대신 x 들어갔으니까 얘는 n c 0 더하기 n c 1의 x n c 2의 x 제곱 네. n c 3의 x 세제곱 이런 식이겠지? 네. 쭉쭉쭉 더하기 n c r의 x r 제곱 n, c, n x, n제곱이죠 네. 괜찮, 괜찮습니까이 네. 네. 상태에서 이것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일로 만들래가 아니라 밑에 있는 이걸 보고 얘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x에 1을 대입해보면 2의 n제곱은 n, c, 0 n, c, 1 n, c, 2 n, c, r 지나서 쭉쭉쭉 어디까지? n, c, n 그러니까 n, c, 0부터 n, c, n까지 다 더하면 이 n제고다. 우리 원소가 세 개짜리 부분집합 몇 개였지? 여덟 개였거든? 그 네. 그럼 얘 원소 한 개짜리, 원소가 없는 집합 만들고요. 원소가 한 개인 집합, 원소가 두 개인 집합, 원소가 세 개인 집합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예잖아요. 이번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봅니다. 그럼 좌변 0이고요 nc0-nc1 플러스 nc2-nc3 이런식이죠. 네. 왜 우리 기억나 그거? 홀수 번째만 마이너스다 바꿔서 개수 만들고 이랬던거. 그럼 이 둘을 더하거나 이래도 좋은데 봐라. 짝수 번째 홀수 번째로 나뉘잖아 그럼 짝수 번째끼리 모으 놓으면 는 홀수번째끼리 모은거랑 어때야돼? 당연히 같지 맞니? 네 대답해라 온라인 네한번더대답해라는 얘기만 나와봐 그럼 얘랑 네. 얘랑 똑같은데 얘네들 더한게 얘잖아 네 그럼 얘를 똑같이 둘로 나눠갖는거니까 한쪽당 얘 나누기 2 하나 빼기 제곱이 되겠지 네. 됐쇼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네요 1, 3, 5 홀수 번째만 다 다했지? 네 그럼 네. 하나빼고 제곱이지 이건 1, 2, 3 어? 짝! 홀짝만 부호가 바뀌었지? 네. 근데 어디서부터 했어야 되냐면 9c0 다음에 마이너스 9c1 플러스 9c2 이런 식이거든요? 네 얘가 없었어요그죠네 생각해봐봐 여기서부터 쭉 해서 마이너스 9 0으로 끝났을텐데 여기다 홀수번째니까 뭐야 이거? 왜 여기 마이너스야? 이, 문제 왜이래 이거? 홀수번째가 플러스예요 지금 네. 여기 플러스해야지 문제 이상해 그러니까 요 부분이 2항된거야 지금 원래 0인데 그냥 2항된거라고 그럼 얘가 9c0이었어야지 예. 홀수계인데 홀수번째만 다 같죠? 네. 그러면 2에 얘가 와야되는데 하나 빼고 제곱이죠? 네. 그럼 2에 네. 2로 묶어서 n-1도 가능하죠 4에 n-1제곱 됩니다 서로 다른 20송이의 꽃 중에 짝수송이의 꽃을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20송이니까 2 e. 4 이렇게 네2 0시 20까지 근데 이 앞에 원래는 2 0시 0도 포함되어서 짝수 번째끼리 더하면 2에 하나 뺀 제곱 19제곱이거든 얘도 따져야 되잖아 난영원큼만 필요하니까 이거 네. 어차피 1, 2의 19제곱 마이너스 홀수 번째만 다 다했네? 2의 네. 하나 빼고 제곱이지? 맞냐? 네. 그럼 로그 4는 2의 제곱이니까 앞에 나가고 얘는 2의 네. 20제곱 위에 나가지? 네. 무작위로 막 섞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네 얘를 보세요 얘는 뭐야? 11의 제곱이야 네. 그러면 11을 x로 볼 거야.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x의 30제곱이지? 네. 거를 봤잖아? 그만 떨어. 30c0 더하기 30c1x 더하기 30c2x제곱 이렇게지? 네. 얘가 x제곱이지? 네. 그럼 여긴 더 나눠 떨어지네, 이제는. x제곱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최소한? 네. 그럼 요게 나머지지? 얘 예, 1이고 30 곱하기 11 331을 얘로 아직 덜 나눴지 네. 이제 331을 121로 실제로 나눠보는 네. 액션을 합니다 242 9 8 그래서 89입니다 죽겠죠? 안 돌아가셔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 먼저 할게 어려워 오늘 거, 진짜 어려워 이거 정리해 로경이 있니? 네 자, 이거는 바꿔 쓸수 있지 13c 14c 13으로 12로 요 숫자랑 이게 맞지 뭐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1 플러스 x의 n제곱이 그런 형태였단 말이야 nc0 더하기 nc1의 x nc2의 x로 이런 식이었지 그러니까 얘를 뭘로 봐야 되냐 1 더하기 3에 14제곱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거지 그럼 14c 0에 14c 1에 13 이런식으로 유남색? 음. 그럼 얘는 지금 보면 얘가 4잖아 근데 이거 4로 바꿔도 되잖아 5니까 잠깐만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아하 9의 4제곱으로 묶어볼게요 9의 3제곱으로 9의 3제곱으로 묶으면 5c1 곱하기 9 5c2 곱하기 9의 제곱 5c3 곱하기 9의 세제곱 5c 이런식이야 그럼 여기 안에 게 뭐가 된다고? 1 더하기 9의 5제곱하고 싶은데 5c0이 빠졌잖아 5c0 주고 10의 5제곱 9999가 되겠지 1 빠질 거니까 여기에 9의 3제곱을 곱합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네. 뭘? 뭘? 어느 부분이구석 하나 녀석은 음, 네. 이녀구나이게이해안된 거였어? 은이녀석이렇게봐이 네. 한다는 이야이제앞으이자 네. 그리고 앞쪽으로 넘어오면 파스칼 삼각형이라는게 존재하는데요 네. 이런거였어 왜 기억해보면 앞에거 똑같고 뒤에거 하나 차이 나면 오케이? 네. 앞에거 하나 키우고 뒤에거큰놈 쓴다 기억합니까? 네. 그게 이 파스칼 삼각형이 모양때문에 그래요 모양때문에 그래서 그냥 요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다음에 돌아올 때또 볼게요 오늘 너희 멘탈이 너무 바사삭 할것 같아서 보면 얘네들 더해서 얘 나오고 더해서 이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네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하나 차이 나니까 앞에 거 하나 키우고 뒤에 거큰놈 씁니다 여기도 네. 마찬가지 4C1 될 거고 4C2가 될 거고 여기는 5C2, 5C4가 되겠죠? 괜찮아요? 네네 그럼 파스칼의 삼각형이 뭐냐? 1, 1, 1, 2, 1, 1, 3, 3,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양살 흘러내리고 뭉쳐서 더해지고 오케이?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b의 1차식 a 플러스 b의 제곱의 계수 개수, 세제곱의 계수 개수, 네제곱의 계수 개수 이런식이야 네. 여기 보면 이것도 뭐냐 얘3 3으로 써도 되죠 네.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하나 차이 나니까 앞에 거 하나 키우고 뒤에 큰놈 쓴다 계속 진행되겠죠 네.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잖아요 네, 얘는 음 이만큼이잖아 근데 얘는 1 5 1 8과 똑같겠죠 네. 그럼 거꾸로 여기 15c 13이고, 15c 14고, 15c 15인데 그럼 요거랑 요거랑 어떤 거야? 같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렇게 다 더하면 2의 15제곱이잖아요 네. 그게 절반이니까 얘는 2의 1 4제곱이잖 괜찮 컸어요? 안 괜찮은 거잘 알고 있어요 죽을 만큼 머리 아프다는 거 이것도 보면 얘가 1일 때 여기 1이고 2일 때 2니까 얘는 1 더하기 3의 n제곱이야 네. 여기서 그럼 로그 2의 네. 4의 n제곱이니 로그 2의 2의 2n제곱으로 2n인데 얘가 60이기 때문에 n은 30이요 0부터 2n까지 다 더했으니까 2의 2n제곱입니다 네. 요것 때문에 2n이 20과 34입니다 네. 맞죠 네. 2n이 네. n은 15와 10과 15사이에요뭐 네. 이거는 뭐얘 4개 꺼내라는 거잖아요. 7개 중에 4개 꺼낼게요. 2x를 4개 꺼내고요. 1은 3개 꺼냅니다. 7 곱하기 6 곱하기 5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16을 곱하면 되겠죠. 정리해 주셔요.